어김이야 오늘 틈 어때? 아 죽을 것 같아. 어뭔 많이 안 좋아? 어안 좋은데. 아나 없어도 괜찮아? 스케줄은 어? 어때? 아, 아유 걱정하지 마. 푹 쉬어 푹 쉬어 푹 쉬어. 알았어. <웃음> 그러면 오빠 믿고 푹 쉰다. 어 들어가 들어가. 어. <웃음> 안녕하세요 하이 핫톡에서 봐서 알겠지만 키미가 코로나 확진떠서 이번 주 촬영 두 개가 보셨으니까 그거 대타용으로 상빙이는 로세요 근데 왜 아침부터 다리 꼬라지가 아다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님훈님도좀하도좀 화도 좀 화도 도좀 여러분 저 인쇄도 갔다올게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스 yes.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이, 죄송해요. 한번 주고 가가지고. 얼라갔다 올게요. 어, 여보세요? 어, 키미야. 아, 잘하고 있지. 어, 어. 걱정하지마 어 알겠어 야야야야 이제 블랙핑크 보자